이제 곧 민족의 대명절인 어, 설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제대로 설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만나기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렇게 힘없고 또 벼랑 끝에 몰린 을들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더 전달이 돼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참석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만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일본 먹튀기업에 의해서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한국 와이퍼 노동자분들도 계십니다. 어,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300억억 정도씩 매번 일본으로 보냈던 한국 와이퍼의 209명의 노동자들이 2월 18일부터는 해고다라는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부품기업인 덴소의 자회사인 한국와이퍼가 청산할 때에는 고용승계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담은 2021년 고용안전협약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고용승계 없는 청산을 결정하고 진행하면서 이러한 해고예고통지서를 노동자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외투기업으로 한국정부로부터 세금 혜택만 약 220억 이상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런 기업이 누릴 것은 다 누리고 돈만 빼가는 사실상 먹티에 가까운 사업 철수를 한 것이고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209명의 한국 국민이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 연말 44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을 한국 와이퍼 노동자분들은 이 국회 앞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안산 공장에서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와이퍼의 노동자 209명은 누군가의 엄마이고 또 아빠입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명절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노동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노동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이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기업인 댄소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일본에도 또 일본 기업인 댄소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조만간에 일본 대사관 방문 또 일본 현지 방문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 일본에게 또 일본 기업에게 이 경고를 명백히 전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의 문제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저희가 망원시장에 방문해서 그 망원시장 상인분들을 비롯한 여러 상인분들을 만났습니다. 아, 지금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안 좋아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아, 이분들이 더큰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 아, 지난 코로나 상황 때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을 통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빌린 돈들과 정부로부터 받았던 정책자금 이두 두 가지의 상한기간이 이제 곧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두 가지 상한기간이 동시에 돌아오는 게 2월달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응 방안이 정부로부터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강곡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좀 전달해드리고 네?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세워줄 것을 만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